구글 문서 도구에서 코드의 문법을 컬러풀하게 하이라이트하고 싶다면 코드 블럭스라는 확장 기능을 이용해 보세요. 구글 문서에서 익스텐션스, 애드원스, 겟드원스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코드 블럭스를 찾습니다. 클릭하고 설치해요. 자, 설치가 끝나면 메뉴에 익스텐션스로 다시 가보면 코드 블럭스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요. 오른쪽에 메뉴가 뜹니다. 자, 언어를 선택하고 코드를 지정한 후에 포맷 버튼을 누르면 신텍스 이라이트가 적용됩니다. 끝!